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신격고 어려운 시기임에도늘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과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겠지만 일상으로 나가기 위한 멈춤이라고 생각하시오 이번 추석에도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